어떤 다이어트가 효율적일까? 다이어트를 하는 개개인의 노하우는 각각 다르겠지만 실제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한약, 신약 등 약물 치료는 식욕 억제를 통한 식이요법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식이요법 없이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고 심지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백초 한방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대표적으로 1일 1식, 소저 칼로리 식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일 1식을 좀더 추천합니다. 하루 한 끼는 기호에 맞게 식사를 하여 음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칼로리 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백초 한방 Thank you.